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2019년도 새로 산 다이어리 닦고 하는 걸 빨리 찍으려고 했는데 새해 계획 세우는 거랑 같이 하려고 하다가 다이소에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세 종류를 샀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스티커 소개해달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고 간단하게 마스킹 테이프로 닦고 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각 천원이고 저는 보시다시피 가이어리를 깔끔하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스티커를 많이 사지 않는 편이에요. 이건 보시면 10가지 색상 마스킹 테이프가 되게 얇게 들어가 있고 이거는 똑같은데 조금 패턴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꽃 모양, 나뭇잎 모양인데 이렇게 떼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간단하게 꾸미기에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3,000원으로 바꾸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먼슬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위쪽이나 이런 아래쪽에 간단하게 일정을 좀 눈에 띌수 있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가지 중에서 연포라색을 사용을 할 거예요. 진짜 별거 고 깔끔하게 할 필요도 없고 중요한 게 만약에 어디에 있었다 하면 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딱 끊어줍니다. 이거를 되게 깔끔하게 끊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지저분하게 끊어진 게더 예쁘거든요. 마스킹 테이프가 얇아서 이렇게 글자나 날짜도 다 보이기 때문에 좋았어요. 홍이 이거 좋아하지? 뭔가 이렇게 다이어리 톤이랑 맞는 색깔을 선택을 하셔서 똑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 날짜 있는데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밑에 쪽에 하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뭔가 공간이 약간 남아 도는데 칠한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그냥 디자인 쪽으로 보기 예쁘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무슨 중요한 일정이 붙여서 있다 하면 그거를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이어줘도 되고 근데 저는 이번 달에는 뭔가 연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없어서 그냥 보기 좋게만 해줬어요. 취소됐던 일정은 화이트로 지워주고 추가된 일정을 몇개더 넣어볼게요. 저는 원래 일정 체크하는 거 네모랑 동그라미 많이 썼는데 올해에는 그냥 동그라미로 다 보기 좋게 통일을 하기로 했어요. 해 주고 제가 일정을 체크한 것만 색깔로 표시를 해 줄게요. 자, 홍이가 너무 울어 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울지 마. 음. 홍이 이거 좋아하잖아. 아이고. 여기는 주간 목표를 적어두는 건데 이런 부분도 뭔가 매주 목표가 엄청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칸이 비기 마련인데 그냥 두기 너무 심심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붙여주시고 그리고 떼어 쓰는 마스킹 테이프 이 궁금해 이 테이프 한장한장 한장 뜯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보시면 이런 꽃잎이에요 되게 괜찮죠? 좀 비어있는 부분에 이렇게 붙여줘야겠어요 여기다 뭔가 초록색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일단 보류해두고 분홍색, 보라색 꽃잎들로만 뭔가 여기는 되게 허전하다 싶은 곳에 하나씩 붙여주시면 되게 예쁘거든요 생각보다 접착력도 되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붙여주시고 다시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다이어리 사면서 구매했던 스티커들인데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서 간단하게 꾸며볼게요 몬슬리는 뭔가 한 달에 내용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는 거라서 스티커를 막 많이 붙이고 조잡해질수록 별로 예쁜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저의 눈에는. 그래서 간단하게 도트 스티커만 꾸며볼게요. 이런 건 반투명이 아니라서 글자가 붙이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붙여야 돼요. 이 정도로 붙여주시면 얼추 먼슬리는 깔끔하게 된것 같고 이 상태에서 제가 요즘 데일리 꾸미는 방법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데일리 칸을 꾸미는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런 건 칼로 깔끔하게 자르는 게 예뻐요. 이렇게 해주시고 살짝 두꺼운 게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비슷한 톤의 스티커들을 저는 요즘 딱 이런 정도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 일기를 쓰거든요 이렇게 데일리 다꾸도 끝났습니다. 저는 딱이 정도로 간단하게만 다꾸를 하고 이 이상으로는 잘안 하는 편이에요. 뭔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깔끔한 거를 좋아해서 오늘 다꾸는 여기까지입니다.